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. 항상. 낙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. 늘잘될 거야. 저는 그거는 뭐 그건 그냥 애고 망상이잖아요. 긍정적이다. 이거는 망상이 아니에요. 어떤 상황에서도 어, 살 길을 찾아가는 게 긍정적인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셔야 돼요. 음, 왜냐하면 어, 너는 맨날 양심 강의 보도 왜 이렇게 양심을 못하냐. 그게 내 그냥 현 상태예요. 현 실존 상태예요. 그렇지. 내가 그러니까 공부하지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내 실존을 누군가가 정확히 읽어준 거잖아요. 내가 별로 뭐 알고 싶진 않았지만 나의 실존이니까. 그렇지. 긍정적이죠. 그렇지. 그러니까 공부하지. 더 열심히 해야지.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. 물론 이제 그런 거지. 옷다 대고 지적이야. 이런 송, 이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<웃음> 상대방에 대한 어, 빡침은 있겠죠. 근데 그것도 음, 이것도 참나 작용이야 빡치지도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또 소화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에고랑 긍정적으로 놀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,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는 기회다 이것도 기회로 써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낙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코로나는 해결될 거야, 금방 이게 낙관적인니다 이건 망상입니다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주인공 코로나 해결해줘 이런 거는요. 그냥 애고의 소리로 짓거리는 건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. 긍정적이라는 건 진짜 주인공한테 딱 맡기고 계속 자명한 활로를 육바람을 총동원해서 찾아가는 거예요. 그게 긍정입니다. 그래야 주인공한테 맡기고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인공한테 맡기고 그거 해봤자요. 에고의 마음으로 해서는요. 에고 속만 더 복잡해져요.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. 여러분 긍정적.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가는. 이 사람한테는 어떤 위기 상황을 갖다 줘도 거기서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.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. 분명히 답은 있다. 더자덜짐더 더 자명한 길은 분명히 있다고 찾아가는 거예요. 긍정적이셔야 된다. 보살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. 긍정보살들이 되세요. 낙관보살이 아니고 긍정보살.